고난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 내가 예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잔이은물리 생기고 내 사업이 이런 문제 생기고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 그 뜻에 순정하면 고난은 끝이에요. 깨닫기까지는 그 고난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무슨 고난이지? 시험이다. 시험, 진짜냐 가짜냐를 시험적 고난, 시험적 고난, 시험 테스트해보는 거야. 진짜 가짜.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 정말 생명 걸고 예수를 믿을 순이야? 고난을 통해 보면 가짜는 원망을 표하 떨어져 나가버이지 근데 진짜는 시험을 이겨요. 감사함으로 시험을 이겨. 그래서. 시험 조건 안이 한 번이 있다. 이건 왜 생긴다고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시험 조건 안 중에는 뭐가 있냐면 아, 뭐가 아. 있지요? 고난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이단도 있고 질병도 있고 혼란도 있지요. 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고 성공. 아, 장사도 잘 되고 뭐 기도동답 받고 다 되는데 예수를 떠나 버려. 그러면 무서운 시험은요. 이게 고난보다도 몇 배로 힘들 것이 성공이 성공. 요거. 여러분 성공해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 없어요. 이도 몰라요. 기도할 일 없는데 뭐 매사 다전 되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하나님 막 죽게 살기로 매달리겠어요? 누가 손아번 뽑겠어요? 뭐가 안 되고, 막, 캬, 아,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해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잘될때 조심하라. 잘될때 하나님을 찾으면 더 많은 축복을 주고, 잘될때 하나님을 떠나면 성공이 슬픔으로 바뀌어버려. 아, 그 다음에 2단. 2단에 끌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선택한 사람을 이단히 끌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끌어가요. 자. 믿는 자들은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며 귀신이 믿는 사람 끌어가요? 못 끌어가요? 절대 <웃음> 안 돼요. 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악령보다 강하다. 내 안에서 성령이 보아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근다리지도 못한다. 딱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방언을 어, 말하며 천국방언 평화를 마, 나타낸 말을 하며 뱀을 지고 뱀인 사탄을 지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도 뭐예요? 이단의 사설 이단의 사설로 절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막 동물처럼 막 넘치는 이단의 사설 막 철학, 과뭐 이단사설 아무래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끌려갔다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아그 사람은 버린 사람. 자, 그 다음에 질병.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다. 여러분 질병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버릴 것을 욕심 많은 것들이 질병 들어와서 버려. 그리고 사람이 질병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하게 되고 믿음이 자란다. 이게 은혜다 그러면. 어, 그 다음에 어떤 환란을 통해서 어, 그렇게 되는데. 이 시험적 권한이 있다. 이게 은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징계. 징계. 징계적 권한. 고난. 징계적 고난.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빼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너를 선택했지만 너 죄짓고 떠나라 이게 내버리지 않고 쥐어 패스를 다시 끌고 와요 그래서 <웃음> 빠르게 교정시켜줘요 너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의 남의 자식은 뭐 마약을 하든 뭐 상관할 거 없어요 내 자식은 잘못하고 마약하든 데려다가 호차리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빠르게 교정을 시켜요 근데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로 되라고 사랑의 동기로 하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열어주기 위해서 장래성을 더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고 어, 매를 대지 않으면 장차 애가, 아, 발전이 없다. 더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미래를 바라보고 때리는. 거예요. 징계적 고난이 있어. 죄를 지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얻어 터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고난이 있죠? 연단적 고 연단적 고난. 이건 누구의 고난이라고 했죠요 예. 연단적 고난인데, 이게 요배 고난인데, 이거는 누구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전부다. 연단적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되질 않아요. 왜? 세상에 마귀가 있어요. 네? 어, 세상에 죄가 있어요. 어, 세상에 고통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마귀와 죄가 있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라는 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마귀를 이겨라. 죄를 이겨라. 어, 그리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주시로 약속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연단적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안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삼박자 축복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욕은, 이 고난이 얼마나 뜨겁던지 고백을 했는데, 어, 불같은 시험이라. 얼마나 뜨겁겠는, 불같은 시험이라고. 여러분 불같은 시험은 당해 보셨어? 불같은 시험. 어,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 모르겨 이게.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위로하시고 몇배짓고리 결론이 아주 좋아 이거. 결론이 믿음을 키우는 한데매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딱 아, 열어 줘서. 결론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걸 현덕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에 조상이 됐고, 여분 어, 나중에 하나님은 끝을 좋게 하시죠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연단적고난 다음에, 아 어,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연단 속의 지구력 끝까지 기다리는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따라, 따라서겠습니다. 믿음은, 지구력이다. 믿음은 지구력이다. 지구력이다. 지구력이다. 지구력이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 이겨 이겨 이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오면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권사님들도 그러고만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게왜 그래? 요 어려서 신앙이 너무 어려서. 미, 믿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슨 권한이 있죠? 사명적 권한. 예, 사명적 권한. 이건 그리스도적 권력, 권한, 다올적 권한, 사명적 권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맡겨주신 일을 할날니까 권한이랍체요. 가정은 부모에게 맡겨졌어요. <웃음> 자녀 기르고 뭐 이렇게 먹서라니까 이게 또 권한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목사님들도 권한이고. 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니까 이게 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명감당을 하려니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지요? 영광적 고난. 영광의 영광 영광적 고난. 영광적 고난. 영광적 고난은 아, 참, 음, 우리가 사받아 실패할 수 있고 인간 가족에서 어참 상처받을 수 있고 결혼 생활도 실패할 수 있고 어때 인물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어 내가 약점과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은 뭐로 쓰신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뒤집어서 쓰신다는 것이지 누가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부활시켜서 영광으로 아들을 난데 봉사로 났어요 세상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의학이나 개안수 이런 거할수 없잖아요 그 일생이 망쳐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부모가 죄를 져서 자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묻는 말이 참 아픈 말을 해요 부모가 죄를 져서 이렇습니까? 본인이 죄를 져서 이 봉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왜?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의 영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그 어,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뭐로 바꿔 주신다 영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안 내놓고 막 감싸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나의 그 약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내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뭐도 쓰세요? 실패도 쓰세요. 실패. 우리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다 실패하고 뭐다 했는데 뭐. 그래서 이 영광적 고난이 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러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주님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시험하셔서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이거 내가 잘 견뎌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벌써 고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끝. 왜? 목표가 끝나버렸어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원나하고 어, 불평, 고난의 의미를 못 깨달아. 그럼 어, 깨달을 때까지 터지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또 당했다가, 괜찮았다가, 또 당했다가. 왜 그래요? 못깨달으니까 금방 깨닫고 순종해버리면, 목표가 이루어지면 고난은 없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권한까지 했는데 어, 오늘은 아주 이제 중요한 제목으로 이제 결론으로 나갔습니다. 생산적인 분야로 이렇게 나가서 제일 긴 분야입니다. 사실은 책한 권을 다 옛날에 제가 어, 책을 하나 썼어요. 전도훈련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어, 그 책을 다 요약해가지고 한 항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근데 전도론을 썼는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걸 썼는데 자 여러분 216페이지 페이지 2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전도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배운 후에 어떤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도와 성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도 방법의 5단계, 5단계를 훈련한다. 삶의 현장을 전도현장화하여. 아 거기요. 거기요. 내가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뭐, 비행기를 탔든지 내가 있는 곳을 뭐로 만든다? 전도현장.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전도현장화.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그래서 전도현장화로 삼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어, 되라는 주님의 치유, 어,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입니까, 언약입니까? 되리라가요? 언약이에요, 언약. 알았죠? 되리라. 어, you will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지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입니다. 아 이제 성령을 주지선도를 전도자로 삼아서 이렇게 있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따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역동적으로 수행한다. 이 과를 배운 다음에 전도도 하나도 못하고 네. 전도의 김박선도고 선교도 못하면 이제 과를 배운 이제 의미가 없지요. 여기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0절. 어, 사실 짧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어,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와 땅, 가서 어, 이제 에르사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는 이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 특별히 전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어, 바울 선생님의 어, 전도관과 사명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요절 말씀을 4경전 20장 17절로 24절을 했는데 24절이 중요하죠. 마지막에 그 마지막이 뭐지요? 어, 이제 주 예수께 받은 나의 달려갈 길과 거기서부터요. 제일 끝에 두째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멋이죠. 말씀을 보면 아, 이제 사도 바울스님이 말년에 이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아, 간증의 기인데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스님이 평생의 목표가 하나 있어요. 목표, 목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복음 전도지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예요. 이게 생의 목표예요. 어, 자나깨나뭐 이게 목표인데 그럼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거죠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두마디로 표현했어요 자거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 하나님께 대한 회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뭐요? 회계 아,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 요게 복음이라는 거죠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두마디로 요약을 했죠 사도발 선생님의 복음관 What is gospel? What is gospel?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서 사망길로 가던 방향을 돌려서 세상으로 가던 방향을 돌려서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회개다회개가 뭐예요? w 리스 리펜턴스, h 리스 리펜턴스, t 리스 리펜턴스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 전환. 근데 이게 인간이 e 지를 못하잖아요, 그 c e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갈수 있어. n t a n c e w 회개 t 하나 t h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 이거 전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거 전하는데 전생애를 바쳤다. 자, 그런데 어, 요거를 하는데 이제 태도가 있지요. 태도. 이걸 어떤 태도로 하느냐. 이걸 어떤 태도로 하느냐? 1 2 3 4 5. 자,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내가 이걸 했다. 하면서 거기 첫 번째에 나와요. 어, 첫째 반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모든 겸손 모든 눈물 모든 이게 다 걸린 말이야 모든 눈물 모든 겸손 모든 눈물 그 다음에 뭐예요? 어, 유대인 감기를 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어, 참고 인내지요? 참고 인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지요? 숨김 어예 이게 믿음을 그다음 성립. 뭐 공중 한 패서 같이 꺼리낌 없이 너게 전하에 가르치 아이네 섬긴 과 섬김 그다음에 꺼리낌 없이 공중 게 전하에 가르치는 것이다 응. 어, 꺼리낌 응. 꺼리낌 없다. 요리제 다섯 가지 태도로 했는데 이건 이제 봉사의 태도, 선교자의 태도인데 첫째는 뭐지 모든 겸손, 모든 겸손, 모든 이란 말이 중요하지요. 나 이것만은 못 참겠다. 이럴 때 있지요. 겸손을 하는데도 겸손 못할, 승진해서 겸손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 anytime 겸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누가 자존심을 건다 렸을 때나 나를 존경할 때나 내가 바닥에 늘갈 때나 올라갈 때 언제나 always anytime anything uh, any case 어떤 경우에든 어느 때든 겸손이 바로 모든 겸손이 에요 겸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 그말 나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일을 하고 전도원의 인생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겸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다 그 말이죠. 우리 생각하는 다알요 겸손.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이면요. 눈물은 진실한 사랑을 말해요. 참된 어, 눈물의 사랑 눈물의 사랑.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을 뭐해? 참된 사랑을 어, 참된 사랑을 여기에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을 할때왜 하느냐? 사랑 때문에 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서 하는 일은 하고도 좋아요. 욕먹어도 좋고 아, 좋아. 아,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참는 인내 여기 인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을 참는 것이고 인간관계요 사람을 참을 수 없는데 인간관계 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은 뭐예요? 어, 이 좋은 일을 하는데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유태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참았다. 참았다. 인내. 인내. 그 다음에 섬긴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건 예배고 그 다음에 사랑을 섬기는 것은 어,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나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이게. 어, 섬김도 사, 사실 사랑의 모습이에요. 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들고요. 어, 그 다음 꺼리낌이 없다가 뭐예요? 담대했단 말이죠. 담대. 용 하나님의 일을 할때 담대하겠다. 용감하겠다. 왜 그러죠? 이게 믿음이 있으면 그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믿음의 힘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아까? 파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두 가지. 1, 2두 가지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내가 심령의 메임을 받아있죠? 심령 메임, 심령. 심령 메임. 여기 이제 한국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 심령의 메임을 받았다가 이 심령이 뭔지 아세요? 심령? 이 심령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있죠? 근데 원물에 보면 성령이에요. 스피릿, 성령, 성령, 춘유망. 성령에 매였다가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다. 성령이 나를 잡아서 내가 거역할 수 없고, 자유도 없고,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성령에 나는 끌린 바가 되었다. 어, 내 의지와 모든 것을 성령에게 맡겼어요. 난 자유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곧 뭐죠? 믿음의 능력이죠. 아까 이기했지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타는 사명감 순교적인 사명감이죠. 순교적 순교적 사명감 순교적 사명감 이 선교와 전도로 할때 순교적 사명감 24절 제일 끝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거기 마지막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을 조금 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이미 바쳤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고 억울한 일 당해졌고 욕을 먹어도 속, 어, 뭐 속상해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도 괜찮습니다 생명을 미리 바쳐버렸어요 그리생명받친는데 나머지 들은뭐돈좀 잃어버리고 뭐 손해보고 욕먹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치요? 그리고 이 불타는 사명성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사도, 아, 전도자의 모델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도론을 하기 전에 어, 전도자의 모델로 바울이 있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뭐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가는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모든 겸손과 이건 믿음이죠. 지 하나님께 목숨을 맡기고 그리고 참된 사랑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고난과 문제도 참아내면서 그리고 언제나 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일하는 뒤로 빼지 않고 비겁하게 후퇴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 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너무 비급해. 요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라할 때는 눈치 보지 말라. 사람 보지 말라. 어,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건 아무한테나 나오는 힘이 아니지요. 이게 믿음의 힘이고 성령의 힘인데 이거 두 가지를 여기서 말하라고 있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 성령의 맴바가 되었다. 심령이 맸다 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의 사로잡혔다. 성령의 포로가 되었다. 나는 성령에 끌려다닌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자유와 모든 것을 성령에게 받나고 했다. 자유가 없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지요? 어,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람은면 죽어도 좋다. 은혜의 복음 어, 나를 인해서 한 사람이 살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면 고하 나는 희생돼도 좋다. 어, 나는 생명을 걸고 일을 하리라. 이게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어, 감당을 했다 그 말이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선 이제 어, 전도에 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전도에 훈련이 필요한데, 어, 여러분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어,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도 훈련에는 전도 훈련, 음,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도 훈련, 전도 훈련, 전도 훈련, 에는 어, 1, 2, 3, 4, 5, 련단계의방 전도 훈련, 단계 훈련, 전 방법이 있다? 의섯 단계의 첫법도 훈련, 전도 훈련, 전도 준비 전도 준비. 전도 훈련, 전비 훈련, 전 논산 훈련소를 거쳐야 좋은 군인이 될수 있어요. 훈련소 안 갖추고 전쟁터 나가면 옛날에 학도병들 다 이북에서 뭐 급하니까 그냥 청소년들에다가 전선에내보내도다총알바지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 훈련이 잘 되면 준비가 잘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강의 준비가 잘 되면 잘할 수 있고 어정쩡하면 어, 잘안 되고 설교 준비를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준비가 준비가 안 돼서 문제다. 그렇지? 준비가 안 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많이 왕창 받아요. 어떤 사람 못 받아요. 왜? 준비 때문에. 그릇 준비 때문에. 준비를 잘하라. 아 어, 그다음에 준비가 잘된다면 이제 어, 접촉 어,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 어, 준비 단계. 준비 단계. 5 단계에서 첫째가 이제 5 단계 전도 훈련의 5 단계인데 첫째는 무슨 단계? 준비, 준비 단계. 어, 그다음에 이제 접촉 단계. 접촉. 만나야 되지 않단 사람은 접촉. 준비되면 만나지요. 접촉 단계. 접촉.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난 사람 만나기 싫어. 이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인간관계가 나빠. 그 사람 전도하기참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인간과 좋은 관계. 어, 이게 관계를 잘 면사면 전도를 잘해요. 접촉 단계. 전도에 실패하는 것은 접촉에 실패하는 거예요. 접촉 단계. 만나요. 그다음 접촉 단계는 이제 복음 제시, 복음 제시 단계. 만나 가지고 뭐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해. 그러면 뭐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야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 복음 제시. 복음 제시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어, 아, 보금 제시 단계죠. 보금 제시 단계. 그 다음에 초청 하지요 초청. 초청 결단 단계. 결단 단계. 초청 단계.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복음을전하한다음 이제 교회로 우리에게 몇 시에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참 좋아요. 우리에게 나와보세요. 이렇게 이제 교회로 초청하는 단계가 있지요. 근데 이렇게 순수하게 잘 되면 좋겠, 좋겠는데 아,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역반응 대처. 역반응, 역반응 대처, 대처. 나 예수 안 믿어요. 당신이나 잘 믿어 보세요. 뭐한다든지 아, 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서뭘 그래요? 교회 당은 니까 돈만 내라고 없다, 뭐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때 그냥, 그냥 그래요. 쑥스럽게 만났다가 이렇게 그냥 우리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를 우리가 시니아르를 통해서. 그것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렇게 이것몇 가지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반응 대처 단계. 아그 다음에 어, 어 어이, 아 척청 단계가 아니고 아, 역반응 대, 대처가 아니고요. 이거 저거요. 저 양육 단계, 양육. 척청 단계에서 역반응이어가고 양육 단계. 자 교회에 데려왔으면 잘키워내야 되잖아요. 자 전도의 5 단계. 전도 훈련의 5단계. 첫째 무슨 단계? 준비, 준비 단계. 두 번째 접촉. 접촉 단계. 그 다음에 복음 제시 단계. 그 다음에 초청 접촉. 결신 단계. 그 다음에 양육. 양육 단계. 요 다섯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자, 다시 한번 복음에 아, 훈련할 때 어떻게 하지요? 준비 단계, 접촉 단계, 보금제시 단계, 초청 결단 단계, 양육 단계. 그래서 이각 단계마다 이제 다섯 가지씩 있어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씩 이렇게 방법이 나와. 서 여러분 교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우리가 이걸 이걸 해야냐? 이걸 알아야. 어떤 일은 그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고 안 중요하면 안해버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의 정의, 전도의 정의와 어, 전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전도의 중요성이 우선 정의, 정의, 전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자, 전도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내서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을 발견해서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면 딱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게 나타나 이제 반응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어, 초청하는 건데 이게 전도인데 어, 일단은요 전도는 아, 따서시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전도를 이해서 어려워요.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전도는, 전도는 하는 것이다. 것이 아니라 하는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이제 전도의 도 같은 사람은 아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구나. 사람이 전도할 때부담을감을 가져요. 왜요? 자기가 헌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전도는 되는 것이다. 전도는 되는 것이다. 다같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도구로만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는 신부름꾼인데 그걸 찾아내서 데려오는 거 만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딱 하면 그 사람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쉬워요. 왜? 되는 거니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어, 일단 이제 전도를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전도가 왜 중요하냐를 설명하고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어, 전도는요 이래요. 이렇게 사각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의 사각형. 전도의 사각형인데 중요성이 전도의 중요성이요 중요성이 중요성 중요성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전도의 무슨 성? <웃음> 왜 중요하냐? 다섯 가지. 아, 이것은 구원방편이에요. 구원방편 무슨 방편? 고원, 방편. 아,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의 지로 구원할 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 호린도전서 1장 21절 누가 한번 읽어보고 나갈까요? 호린도전서 1장 21절 호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잘 보세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 스스로 나오고 스스로 믿고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 no! 안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럼 내가 하겠다. 내가 데려오겠다. 그런데 무슨 방법을 통해서? 전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미련하다고 그러죠. 별 볼일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전도가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거. 영원히 죽을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뭐 한다? 동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일에 동참하면 그 사람의 어, 생활은 하나님 책임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누가 네가 하라. 그러면 그 하면 은그 사람의 건강과 물질과 뭐를 다 책임져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구원이. 근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첫째가, 이게 첫째가 고래방편이다. 두 번째는 이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관심이고 하나님 일이에요. 전도하는 건 누구 일? 하나님 일.